그, 요한일서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요한일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시려고 그리토를 보내셨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상, 타락한 존재이니까 사실 그 하나님이 은혜의 방도로 내려주신 것들을 취하지 않으면 그리토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 하지 않으셔도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그,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물어보면 알 거예요. 모릅니다. 그 주님이 깊은 속을 우리가 알수 없어요. 창조주이신데 왜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사귀시려고 하시는가? 뭐, 거기에 우리가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데, 왜 주님이 우리를, 그것도, 타락한 우리를 그 그것도 그다심판 하도 성치 않은데 그 중에서 또 택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시고 사임을 이루시려고 하니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사귀게 하는데 사임의 조건을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과 사임의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도 우리가 율법을 율법을 주신 거예요. <웃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겐 향하게 되고 또 세원약의 율법으로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게 해놓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 죄로 인해서 그 간격이 너무 커져 있, 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김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도 외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김의 그, 사김을 위한 그런 일로 우리에게 개시를 하셨는데, 사김의 조건으로 우리의 회계를 요구하시고, 우리가 죄를 시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김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그리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귐의 뇌용그리도가 아니면 사귈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리도가 아니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수 없고 또 이웃과 사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죠. 거짓된 존재들, 적그리도와 같은 존재들은 그 예수 그리토, 사김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토를 그 신성을 인정하지 않죠.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의 아들로 보고 좀 뛰어난 존재로 볼 뿐이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죠저 저 그리토들. <웃음> 아무튼 그렇게 그리토가 사김의 근거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사김의 근거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들을 주, 주, 위해서 죽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장에 와서 또 그게 이제 뭐 4장까지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5장에 와서 요한일서 5장에 와서 그 사김의 근거이신 그리스도를 또 얘기하고 또 <웃음> 그걸 얘기하는 중에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말씀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우상을 멀리 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탐,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오죠. 그 그러니까 계명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토를 향하지 않을 수 없고 말이죠. 그 그리토의 은혜를 알면 성신을 의지해서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신에, 그 성신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연약하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존재로서 실수가 많고 결핍이 있고 연약된 존재잖아요. 그 그것 때문에 그렇게 홀수할수 없이 죄를 짓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 거는 사실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인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그 앞부분에 뭐 이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온 성신의 사역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은 성신의 회방죄를 얘기하셨잖아요. 성신 회방죄. 성신의 해방 혜가 뭐겠습니까? 성신이 사역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신자들에게 깨우쳐주고 또 인도해 가시는 것인데 그런 것을 내가 연약해서 못 접착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능동적인 불순종이에요. 능동적인 사단의 종들은 항상 능동적으로 움직여요. 억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적해. 예. 그래서 그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알고 명제적으로는 아는데 실제 삶에서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삶에서는 여전히 대접받아야 되고 높임을 받아야 되고 삶에서는 여전히 주님보다는 내가 우선이고 내 입이 내 배가 내 배가 더 급한 거죠. 그게 이제 탐욕과 탐식, 탐심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십계명의 결론 부분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또 우상 문제가 나오냐? 그 그러니까 우리는 계명을 통해서는 뭐. 죄, 죄인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떤 은혜가 있어도 여전히 실수하는 존재. 여전히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로, 행실로, 이게 이제 죄악의,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늘 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주님께 덕이 안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안 된다. 하면서도 승질 나니까 이제 말을 막 해버리고. 그러니까 참 그게 그런 존재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하루에도 열두 번씩 더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데 이 우상숭배자들은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정서가 없어. 그걸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형제 사랑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오히려 이제 더, 저,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너도 죄인 아니야? 하고 이제 까내리고, 예? 같은 죄인끼리 그러면서 이제 너는 죄 없어? 하고 이제 까는 거예요. 목사도 죄 없어서 설교하면 좋겠는데 목사도 <웃음> 죄인이잖아요. 저 저도 뭐 아내가 있지만 티격티격 되고 뭐 자식들하고도 그럴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늘 주님 주님께 궁유를 바라고 이게 이게, 이게 참 이게 참. 죄가 무서운데, 그래서 죄를 시인하고 자백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 그, 악인들은, 이제, 악인이라고 하면, 뭐 아주, 아주 못되게 생겼고, 눈 찢어졌고, 뭐, 뿔, 뿔이 돼서 달렸고, 아주, 그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덕스럽게 생기고, 그러고 자기 속다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고도,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무 감각이 없어 강, 시, 시, 시, 저, 세상적으로도 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 말이죠. 자기가 우리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죄책으로 있습니다. 죄책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늘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 그,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거듭나지 않아도. 그런데, 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미안하지 않아요. 오히려, 쾌제를 불러. 남을, 남에게 거짓말하는 걸 쾌제를 불러, 속으로. 내가 또 오늘 속였다. 응? 저거 그것도 내 속도 모르고. 이제 어떤 사람, 이제 그, 그, 이제 그런 쾌제를 부르는 사람이 그, 가령, 제, 제, 차량 운전하다가 걸렸어요. 근데,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우는 거야. 연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기, 그걸 교, 교통경찰은 그래서 그런가 보다 용서해주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시라고. 근데 이 양심이 없는 사람은 그거 딱 내가 또돈 벌었다는 거지. 돈도 벌고 속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게 일반적으로도 그래. 그게 그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짜 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하면서 아무런 감각이 없. 오히려 더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이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그리고 그 우상이 그 아주 그냥 우상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죠. 자기가 이익 보려고 하는. 그리고 남을 속여서라도 이익 보고 자기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꼭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잖아요. 항상 그래요. 자식이 자식이 할일안 하면 부모한테 기댈 수밖에 없고. 부모가 할일안 하면 자식한테 기댈 수밖에. 그건 짐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도 미안한 게 있어야 되는데, 미안한 게 없고. 그런 걸 우리가 사실은 적극적인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능동적인 불순종에 그리토께서 능동적인 순종, 수송적인 순종을 하셨는데, 그래서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세 사람의 특징은 순종이에요. 옛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대드는 거예요. 무조건 대들어요. 대들어서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거예요. 대들다안 돼서 힘이 딸리면 도망도망가지 아니면 겉그 밑에 굴복하든가딱세 세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한 번은 대들어보죠. 대들어보고 먹히면 계속 대들고 계속 지배하고 안 먹히면 못 이기는 척하고 뭐, 내가 좀 한쪽으로 용서하는 것처럼 용서하면서 수용을 하고. 그것도 저것도 싫으면 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 속으로 들어가요. 그 자기를 못 벗으면 그런 일들이 있다. 이게 우리가 헐수할수 없이 그냥 연약해서 실수하고 결핍돼서 또 여전히 그런 것은 우리가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공유를 바라고 어, 기도해야죠. 그리고 진짜 형제 사랑과 이웃 저 하나님 사랑을 하려고 해야 하나님 사귐을 이루려고 거짓말을 안 하는 거고요. 하나님 사귐을 이루려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그 때묻힌 상태로 가면 죽습니다. 그냥. 결론 부분에서 이게 탐, 탐심이 모든 식계명이지만 모든 계명을 다 아우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상, 이웃사랑과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하나님사랑과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런데 우리는 홀수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런데 계명은 있고, 그럼 어떡하나. 죄를 통해 저 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걸 알고 또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일을 이루신 것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 일을 못 이루니까 성신을 또 약속하고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에단에서 잃어버렸던 그 사회 인간 그그 그걸 회복하시려고 하고 그렇게 그 끝에는 뭔가 에덴에서 목표하신 그 끝이 뭔가 하나님과의 사귐, 이웃과 완전한 사귐. 여기서는 제한이 많잖아요. 이웃, 이, 부부간에도 제한이 많아요 사실. 연약한 죄 때문에, 이웃 관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주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회복해 가야죠. 그래 하고 그. <웃음> 영화로운 상태로 우리가 교회 아로써 그 일을 이루어가요. 이 전체 내용은 사실 그렇습니다. 죄도 우리가 헐수할 수 없이 짓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에요. 근데 알고, 알고도 고의로 짓고만 적극적으로 불순종하고. 음. 그런 거는, 그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식계명의 결론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겸비한 마음으로 새 언약의 율법에 잘 순종하고 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신 방도를 조차서. 이제 조금씩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 큰 첫번째 그 작은 첫번째로 십계명은 언약 백성인 우리의 죄를 드러냄 지난 시간에 십계명이 그 많은 죄를 살핌으로써 십계명 해설에 관한 부분을 마쳤는데 우리가 1년이 넘게 십계명을 공부했습니다. 개혁교회 예배식을 보면 먼저 예배로 부르심 이라는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선언하는 순서가 나오는데, 우리, 우리 예식에는 그게 이제, 뭐 주기도문에 이제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식에는. 근데 이제, 그, 화란이나 저기, 그, 미국의 개혁교회 쪽에서 보면, 그, 그, 꼭이 사죄에, 죄의 고백이 있고 사죄의 선언이 있습니다. 지금 그그 그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서에 대게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십계명의 각 계명을 들을 때 우리의 죄가 숨기지 않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아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할때 그리스도께서 다이루셨으니까난 뻔뻔하게.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토께서 다 이루셨지만 법정적으로 다 완성을 해놓으셨지만 여전히 나는 선언을 받았지 의의가 주입이 된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실수가 많고 그래서 늘 주님을 의지, 의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상태를 에이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죄를 고백하는 사죄의 조건은 은혜의 방도로서의 조건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시편 <웃음> 130편 3절에 보면 여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 텐데 누가 서리일까? 아무도 서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예배로 부르십니다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습니다. 다니엘에서 10장에 다니엘이 의인인데 주님 앞에서 썩은 자와 같이 됐다고 했잖아요. 썩은 자. <웃음> 그 죄인이 얼마나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오직 사유하심이 죽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도 안에서 사죄하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슬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목사 앞에 나와서 뭐 예배라고 이렇게 드리는게 아니고요 저는 안내자일 뿐이고 저도 같이 주님 어전에 서는겁니다. 같이 주님 어전에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 어전에서 하주회를 선언받는 거예요. <웃음> 그런 그런 자체가 항상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다음 주 주일 날그 시편 그 읽을 내용이 124편인데 124편 끝그 부분에 보면 그 서구 그 개혁교회는 그꼭그 그 부분을 읽는다고 러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인 것을 각성시키는 거죠. <웃음> 그런데 이제 여기 성찬에 또, 예, 도 드러났어요. <웃음> 성찬 긴 예식문에 보면, 우린 뭐 짧은 예식문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 긴 예식문에 보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서 그리또와 사도 바울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하며 이로써 그들은 그리또의 나라에 참여할 자리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기를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주님한 분만이 아니고요. 또 다른 것도 섞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안에다가 뭐 1월 성신 뭐 그런 것들을 우상들을 갖다 꾸며 놓았듯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우리의 속에 그 탐욕을 여전히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허락하신 질서 질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과 직접 통했다고 직접 나가요 이 질서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돼요. 이, 저희, 다 못난 사람들인데, 그 주님이 세워서 써나가시는 면에 감격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거기서 도토를 기재기 하면 어게해요 그래서 내가, 내가 더 낫다. 그래서 못난 저 사람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개혁자들도 사실은 로마 케토릭에 삼위 하나님의 그, 사, 인격과 사역의 이, 저, 형식에 취, 취한 것을, 수용하는 것을 취했잖아요. 그래서 제세례를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더 교만한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또 저주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 주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 <웃음> 주님의 이름을 무슨,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는 거죠. 예? 돈 나와라, 똑딱 하면 나오는, 어? 병 나서라, 똑딱 하면. 그, 그, 아말가미어, 금으로 바뀌어라. 뭐, 이렇게 하면, 그, 금으로 바뀌는 줄 알고. 주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써먹는. 그게 이게 잘못 사, 잘못 사용하 교회 예배에 매주 신실하게 참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신성함을 멸시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순종, 세 사람이면 순종하는 거잖아요.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 그게 사실은 멸시하는 거잖아요. 원래 믿음이라는 게 믿음의 지식이 있고요, 에? 믿음의 동의가 있고, 믿음의 서, 신뢰가 있어요. 신뢰, 지식을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그 지식으로 끝나면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뭐 저기 어디 저기 미국 어디 나야가라 폭포인가 거기에 그 외줄 타기 하는 사람이 그걸 이제 실현을 해서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이제 믿질 못하니까 처음 한걸 보고 믿은 거예요. 믿는다고 는면 이제 그 다음에 뭐 자전거 타고 가는 걸 믿을 수 있겠냐고 믿는다고 그러지, 그게. 그건 지식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동의까지 되는 건데. 그러면 내 등에 타고 같이 갈 사람. 진짜 미, 믿는 사람은 그거 탈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완전하게 걸어, 저, 넘어갔으니까. 근데 저기 매니저가, 매니저가 그 등에 타고 넘어갔다대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진짜 믿음이 뭔가 우리가. 과연 그렇다 하면 다, 다 신뢰하는 거죠. 지식만 있지 않고, 그냥 지적인 동의만 하지 않고, 내 전심을 다 들여서, 내전 생애를 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 내가 손해를 보건, 내가 뭐, 저기, 어려움을 겪건,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사도의 교훈이 진리다 하는 걸 믿고 따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 선포, 이런 거를 이제 실 하지 않음으로도 실질적으로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성례에 참여하면 안 돼. 이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해야지 참석하는 그런 이 뒷부분에 좀좀 풀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웃음> 그들의 부모나 그들의 위에 있는 다른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부모도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또 부모의 권위에 준하는 뭐 목사나 세상의 그 권세자들 에? 그런 사람들의 그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 존경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은혜가 있다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성리, 성찬에 참여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거나 혹은 그 이웃에 대해 증오심을 품고 있으면서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 여전히 마음의 칼자루를 품고 말이죠. 정청, 정작 정정 풀어야 될까 안 풀고 그리고 이제 맨날 나오는 사람들이 피가 손에 가득한 채 나오는 거죠. 마음으로는 반침 다 죽여놓고 <웃음>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자기의 몸을 순결하게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 이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죠. 혼자있건 부부 부부관으로 있던 쾌락 자체를 쫓는 거예요. 침소를 더럽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신자들인데 침소를 더럽히는 거는 이방인들의 그 쾌락사랑 하는 것처럼 침소를 사용하는 그런 그런 시각으로 독신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 도둑질이나 탐욕이나 사치함으로 세속적인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 한마디로 계명을 어김으로써 말과 행위에서 믿지 않음을 드러내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한 그들은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찬은 오직 믿는 사람을 위하여 그리토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은사람 참여한다면 그들에 대한 심판과 정죄는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이 역시도 우리 스스로는 성찬에 나갈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도 참 내가 말씀을 받을 만한 존재가 못되는데 또 오늘 말씀을 주시네요.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제 수준에서 그. 교회하로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겸비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그냥 성찬에 참여하고. 이 역시도 우리 스스로는 성찬에 나갈 수 없다는 고백인데 오직 회개하는 심정으로만 주의 식탁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문은 또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이 주의, 주님의 성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냐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신자를 낙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완전하고 우롭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는 여전히 죄와 부족이 많이 있음을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전한 것도 아니고 마땅히 가져야 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신의 은혜로 우리는 이러한 죄들에 대하여 진정으로 회개하며 자기의 불신앙에 대항하여 싸우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실수가 있고 결핍되지만 연약하지만 또 회개하고 주님의 공유를 바라고 이이 이 멍해가 장애가 있는, 한계가 있는, 이죄 육신을 빨리 벗기를 바라, 세상에서 진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은데, 주님의 뜻이 있어서 남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이 말이죠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 오기까지 1 0 번이나 그 율법을 따르는 삶을 모범적으로, 표본적으로, 상징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걸 다 겪고 계명을 받았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런데도 그 계명을 통해서 자신들의 상태를 보고 참. 그놈의 궁유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지키겠습니다로 나갔잖아요. 그러고 바로 넘어진 거잖아요. 자기의 상태도 그 여태까지 경험도 다 무시하고 그 의미도 모르고 또 자기 한계도 모르고 그 개명을 그냥 지, 지킬 수 있겠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할수 없는 것을 할수 있는 것처럼 강요하고 요구하는 거. 그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이게 양극단이 있어요. 항상 신앙에는 양극단의 문제가 이제, 문제인데, 이 율법주의가 있으면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반법주의가 있죠. 반법주의. 어, 홀수할 수 없은 죄인이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린 자유해. 그래서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제는 그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났어. 우리는 죄, 죄를, 죄를, 지금 뭐 홀수할 수 없이 죄 짓는 걸어떻게하겠다그리고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그것만 믿으면 돼. 그러니까 송화의 삶을 살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양 극단이에요. 하나는 자기 자기 한계를 모르고 다 지켜보겠다고 하고, 하나는 이제는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나는 할게 없다고 주님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음, 주님 핑계 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이양 극단이. 에이양 극단이 이단 이단들입니다. <웃음> 그렇다고 나는 양극단에 안속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면 더 교묘한 사람이죠. 예? 더 교묘한 사람이. 아, 나는 율법주의에도 안속하고 반법주의에도 안속해. 그런데 그러면 본질을 취해 가요. 개명의 한 목적적으로 그 순종해서 그 성신을 의지해서 그것을 여전히 실수하고 많고, 여전히 실패하지만, 어떻게든지, 그,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게 진짜 삶인데, 그런 거안 하면서, 난 양쪽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구원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더 교묘한 사람이에요. 아주 교묘한 사람. 교회사 속에 사실은 이 양극단이 다 보여졌잖아요. 직분과 관련해서도, 우리 직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너희들 구원은 없어. 말하면, 그건 로마 캐톨릭이 되는 것이고, 직분 깡그림 무시하고, 신령주의로 나가버리면, 그거는 완전히 제세례파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양극단. 이게 그, 중간에서 그러면, 뭘 본, 제도, 질서도 지키고, 신령성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짜 중간이죠. 네? 질서도 존중하고, 신령성도 유지하고. 이게 진짜 중간이에요. 이게 본질인.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자신의 신앙의 상태가 어딘 줄 알아. 예배당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지난 주, 주에 이제 예배학을 공부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예배당 건축과 관련된 공부도 했는데 그 예배당도 양극단이 있어요 예배당 양극단에 그냥 너무 예배당을 화려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돈을 들여서 너무 꾸미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처럼 또 한쪽은 예배당이 뭐필요 있어 산이나 들이나 아무데나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양극단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아주 정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취하는 것하고 아주 무덤 속에서 사실은 홀수할 수 없이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정갈하게 예배 드릴 만한 공간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그, 그, 거룩한 사김을 잘 이룰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양극단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이, 이, 이 음. 하나님 앞에 완전을 지향하지만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알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예 말씀과 성찬에 대한 이해를 봤고요그 다음에 요건데 십계명은 언약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법이고 언약 백성이라도 스스로는 죄인인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잠깐 살핀 149문의 문답이 문답에서 그것이 나오는데 149문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스스로나 혹은 이 세상 살 동안 받은 어떤 은혜로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날마다 범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의 선택적인 사랑과 언약적인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알수 있죠. 우리의 상태를 태생적인 한계를 아시고. 그 피할 길을 주셨는데 피할 길을 주셨음에도 완전치 않은 걸다 알고 그 사실은 그 믿음으로 흉내만 내는데 주님은 받아주신단 말이야그리스도로 말미암. 아 그게 이게 주님 앞에 내놓는 것도 참 죄송스러운 거예요. 항상 열매라고 내놓는 것도. 근데 뻔뻔하게 나 이만큼 준만큼 내놨습니다. 하나님 받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이게 이게 아니죠 이렇게 번번하게 그렇게 그렇게 살지 않. 늘다 했어도 저는 한계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할줄 아는 그런 게 진짜 자신의 태생적 한계를 아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과거적 은혜만 아는 게 아니고 현재적 은혜도 아.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비사이죠 주님은 참 포도나무, 포도나무. 우리는 그 가지들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그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남으로 기업의 땅에 심으신 사실과 관련됩니다. 주애국기 15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소이다. 이 찬송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을 말합니다. 모세 찬양으로 유명한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농부가 기업의 땅에 포도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에서 5장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내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스라엘이 사실은 창기같은 존재인데 정결한 신부로 여겨주시면서 신랑 되신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또 다른 표현으로 다른 표현으로 극상품의 포도나무라고 표현해줘요. 이게 그리또를 보시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극상 품이 절대 될 수가 없어. 우리 스스로. 주님을 보시고 그렇게 말하. 그런데 뭐 겨, 결국은 이제 극상 품의 포도로서 포도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그 새로운 창조물로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계명을 순종 계명 순종을 통해서 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그게 그게 포도나무 열매거든요. 그 인격적인 열매가 되고 관계적인 열매가 돼요. 그런데 가나안에 휩쓸려 버렸잖아요. 전투하는 것이 힘들어 가지고 남겨둔 것 때문에 그 그것이 가시가 돼가지고 오히려 전체를 다 잡아먹어 버려 남겨둔 그 아상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래서 그 가나안 칠족 속을 토하여 내치셨는 것 같이 저들이 나중에 그 예레미야 5장1절에 보면 저들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었다. 출애굽 이후에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 제대로 국가적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개별적으로는 있어요. 그런데 국가적으로는 이게 교회적으로 이게 참 그게 이게 신약적인 표현으로 보면 교회적인 건데. 교회적으로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고 개별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그렇게 극상품의 포도나무 종이라고 그 스스로는 죄를 깨닫고 할수 없다는 걸 알고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그걸 이루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참 아름다운 열매가 개명순종의 열매가 나오는 건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덜 포도를 맺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숨긴, 성, 성긴 거를 가리키는 거지. 그러니까, 가나한 칠족 속들이 했던 일을 똑같이 한 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공간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형상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포도나무이던 이스라엘의 그림자로서 보여주던 실체라는 참 포도나무는 이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은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도 의미가 있는. 아무튼 이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오시고 주님을 믿는 백성을 하나님 주님에게 연합되게 하셔서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자 하십니다. 이 연합 5장 6장, 로마서 5장 6장에서 그그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3장, 4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를 가지고 그, 그 의의가 되신 그리토로 연합이 되게 5장, 6장에서 말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전히 연약한데 이제 개명을 순종할 수없으니 생명의 성신의 법을 쫓아서 영의 인도를 쫓아서 연약해서 할수 없었던 그 율법의 요구를 육신이 연약해서 할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생명의 성신의 법을 의지해서 실천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제 참 이스라엘로 존재하게 된다. 참 이스라엘. 그래서 그리토를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원수 사랑을 할수 있게 된 거죠.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고 안전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그 그 사랑을 알고 생명의 성신의 법을 쫓아서 철저히 우상을 배척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해야 하는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의 이유가 없고 존재의 목적도 없어요. 존재할 가치도 없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토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면 존재의 가치가 없다. 말로만 그리토, 오직 그리토하고 관계성 속에서, 생활 속에서 개명, 순종의 모습이 안 나온다. 이거는 거짓,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아까 저기 위에서 봤듯이. 그런 게 아니면, 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면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우리가 참되게 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해결책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인간 편에서는 고 하나님 준비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믿음으로 거룩한 사람 곧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태 신앙이고 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사람이 바뀌지 않아.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 그런 그 모태 신앙이었던 게 창피한 거죠. 예? 그 오랫동안 묵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창피한 겁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랑입니다. 믿음, 믿음의 이제 결과 결실은 사랑이다. 주님 앞에 갈 때는 그것 밖에는 가져갈 게 없어요. 우리 외모로 가져갈 게 없다. 바꾸어 말씀드려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 곁에 살때 그리또를 믿는 자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또적인 인격을 발휘하는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성신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사람들은 그리또를 나타내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 완전한 데까지 자라가라는 그 말을 아는 거죠. 그게, 그게 부담이 아니고,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우리의 책무고, 권리고, 특권이고, 책임이고. 누가 보니까 하고, 누가 안 보니까 안 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리토께 붙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그 생명의 역동성이 그 사람의 신행에서, 언행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를 주님과 같아지게 발휘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그, 같아지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내용 그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토적인 인격을 발휘해서 하나님과 같이. 아까 요한일서를 말씀했잖아요. 우리와 사귐은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서 사귀는 거예요. 우리를 신으로 만들어.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제일 좋아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완전한 거 좋아하시죠. 완전한 인격, 완전한 행위를 좋아하시죠. 근데 우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 도 그리 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만 내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믿음 여전히 실수가 많고 실패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지금도 겸손히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몸만 여기 있고 종교적인 예식만 행할 뿐이지 참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없. 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처럼. 그리토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적인 사랑을 피차 나타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처럼 살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걸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으로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 조건이 아니고요. 결 결과로 결실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룸 서로 사랑하면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죄인과 연대하는 사랑 죄인이 죄인은 당연히 연대해야죠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분도 죄인과 연대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네.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이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비로소 계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리도를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리도의 생명이 있으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거죠. 진짜 사랑하는거죠. 그게 사귐이잖아요. 진짜 사랑이 사귐이죠. 동상이몽 하는게 아니고요 진짜 사랑하는 사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리도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목적입니다. 여전히 구조적인 악이 있고 사단의 방해가 있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게 하시는 거예요. 단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회가 아니라 그. 그 세상의 일부가 될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사회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일부. 그리스도의 몸이 세상의 몸의 일부가 됐으니 아예 그리스도 없는 세상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덕성 있는 사람만도 못한 거죠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까닭에 우리 교회에서 육신으로 행할 때 훨씬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게 썩으면 더 냄새 나잖아요. 더더 더 보기 싫고 좋은 게 썩으면 안 믿는 사람이 그럴 그래 하는 것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살수 있나? 믿는 사람이라는 거는 세상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사람그리스도가 전부가 된다. 세상을 배설물로 여기는다. 배설물을 끌어안고 좋다고 하면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배설물을 끌어안고 필리포스 3장 8절 말씀인데 그리토로 행하는 것 이외에는 다 버려야 됩니다. 배설물과 같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맥에서 말하는 배설물은 뭐냐면 그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자기 의의를 삼든 모든 것을 배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서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자기 의의를 삼든 걸다 버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의만 나타내는. 자기는 어떻게 돼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만 높아지면 되는. 그게 그게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도 인정받아, 인정받고 싶은데, 사람이니까 나도 인정받고 싶은데, 나도 지금 세상에서 성공 좀 해보고, 세상에서 어떻게 좀 빛을 보고 살고 싶은데, 이것만 벌써 그리스도의 빛을, 참 빛으로 안 받은, 안 보는 거예요. 그 한시적인 빛에 눈에 어두워, 눈이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 그리고 그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할수 없는 거를 알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걸 알고 성신을 의지해서 그렇게 여전히 실수가 많지만 또또 회개하지만 또 그게 사죄의 조건이 된다, 사김의 조건이 된다 하는 걸 알고. 그런 방식을 취해 나가야 돼. 그게, 그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권위가 안 붙습니다. 신자로서의 권위는 하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또를 따라가는 데 있어요. 그 살지 않고 말만 하면 권위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인정 안 해요. 그게 권위 없는 게 인정 못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또 안에서 인정 못 받아요. 저 사람 말은 많는데 하나도 안 살아. 죄도 인정 안 하고, 에? 어제보다 난 오늘이 있지도 않고, 오늘보다 난 내일을 소망하지도 않고.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해. 언제 또 갈지 몰라. 그게 권위가 없는 거죠. 진짜 권위 있는 사람은 내가 말한 대로 실행하는 거예 누가, 누가 뭐, 반, 반대하고, 누가 그 못하게 해도, 그게 진리라면, 말한대로 실행.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